2.777점 2.777점 한 번만 1등해요 어 사랑의 지연 한 번만 이겨줘 하하시는 당신 그럼 한개더 있잖아 별한개더 있잖아 아 진짜 은네요 지난 미스터 트로트 대장전에서는 꿀벌지의 대장 박지현이 대전 부르스로 무게감 있는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박지현을 응원하는 열렬한 팬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바로 꿀벌즈 송도현 군인데요. 송도현 군은 박지현을 위해 직접 개사한 응원가로 힘을 실어주는가 하면 대기실에서도 줄곧 긴장한 박지현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또한 징기스칸의 최수호가 대장전을 통해 1위로 올라서자 꿀벌즈 팀의 순위가 2위로 하락한 상황을 볼수 없도록 박지현의 눈을 가려주며 박지현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노래 너무 잘하시네. 한 번만 일등해요. 잘생겼어. 잘어이 형이 진다는. 다 해줄게요 사랑해 지연 한번만 이겨줘요 <웃음> 잘하시는 <웃음> 당신 <웃음> 별 한개 더 있잖아 <웃음> <웃음> 별 한개 더 있잖아 <웃음> <웃음> <웃음> 지연 <웃음> 아 진짜 몰라 그래도 몰라 아, 이제 이제 트로트 어렵다. 이제, 아. 아. <웃음> 이제. 제발 다 100점 이 눌러주세요, 그냥. <웃음> 어? <웃음> 아, 진짜 운해해요. 입이 여기까지 걸려요. 술. 짠해다. <웃음> 2,777점. 2775. 2,777점. 됩니다. 진기스칸최수 씨의 잘했다. 너무 잘했다.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